자, 여러분, 저는 버기 투어 갑니다. 갑니다. Let's get. It. 하나, 둘, 셋. Hello. 저 위에 계단 올라가서 저 사막으로 갈것 같습니다. 버기카를 타러. 버기카 투어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Let's get it. Let's get it, baby. 어, 시원하게 자고 있네. 아, 덥지 않니도. 여기서 투장. 한 3솔 4솔정도 여기서 따로 내고 갑니다 투어 비용 이외로 3.6솔 네 예, 하나에 3.6솔 사면 이걸 줍니다 사막입니다 모래사장 아니에요 해운대 바닷가 아니에요. 아닙니다 지금 사막입니다 사막입니다 네 이제 저 앞쪽으로 쭉 가면 버기카가 보이네요 이제 저이 물에 들어간다고 이거 이제 방수 케이스 씌울 거니까 목소리 안 들릴 거예요 그냥 느낌적으로 예, 보세요 느낌적으로 조합에 있습니다. l 츠 t s 케리. これはパワー。i d a ゃ v だ。 t h a n 6시 14분. 우와. 끝이네요. 자오. 오가 자오. 스페노가. 아, 난난 중국말인 줄 알았다. 자오 자오. 어, 진짜 재밌다. 여러분, 진짜 재밌습니다. 아우, 재밌네요. 진짜. 재밌다. 진짜. 무서. 오아시스. 저희 이제 오아시스로 가는데 저 주위로 다 숙소들 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와카치나 끝. 숙소 뭐 레스토랑 저기 다 있습니다. 이게 끝이에요. 여기 다 만날 수 있어요, 저면 그런 식으로. 오늘의 버기 투어. 몇 점? 10점 만점 몇 점? 음, 8점. 8점. 어, 저는 9점입니다. <웃음> 굳이 모자 안 쓰셔도 될것 같고 4시에 오시면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하는 거는 모자 쓰 우리밖에 없어 응. 모자 굳이 안 쓰셔도 될것 같고 선글라스는 꼭 필수 선글라스랑 약간 긴 바지 정도면 나머지는 뭐 아무거나 다 입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나시 입어도 되고 예. 네. 단바지 입어도 되고 스펙타클하게 굴러가는 거딱 괜찮을 정도 굴러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 버기투어랑 숙소랑 그 1분 거리인데다 1분 거리 굉장히 가깝네요 이상입니다 자 이걸로 버기투어 샌드보딩 하나 둘셋끝